안녕하십니까 그립토메타 콩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중인데 시장에서 우려했던 각종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될 기미가 보이면서 알트코인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 업비트 의 원상을 한뒤설거주를 만들었던 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코인 공부는 물리고 나서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지금 업비트 원상 종목은 대부분 근본 프로젝트여서 장투용으로도 가져가 볼만합니다 우선 어제 가 상장한 셀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셀로는 씨랩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오픈 금융 플랫폼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암호화폐 간편한 송금 및 결제, 소액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키로 사용해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프로젝트입니다. 셀로는 페이스북 리브라의 경쟁 모델로도 잘 알려졌는데 위에서 봤던 것처럼 금융 소액계 층이 손쉽게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거의 망한 수준이라서 이제 저 타이틀도 안 쓰일 것 같네요. 셀로도 금융상품 서비스와 연계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화폐가치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인 셀로달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셀로달러의 가치는 US달러와 가치가 동일한데 테더와 같은 법정화폐 담보형이 아닌 루나와 비슷한 알고리즘 연동형 스테이블입니다. 셀로달러의 가치 조절을 위해 셀로골드라는 유틸리티 토큰도 발행되는데 사용자가 셀로 골드를 예치하게 되면 해당 가치만큼 셀로 달러가 발행되고 이를 다시 상환하면 해당 셀로 달러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셀로 달러의 가치가 조정되게 됩니다. 로나와 로나 스테이블인 UST의 관계와 비슷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생태계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셀로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겠네요. 셀로는 빵빵한 백허로도 유명한데요. 코인베이스 벤처, 안드리센, 호르위츠, 폴리체인, 리드오프만, 링크드인 창업주, 그리고 잭도시 트위터 창업주 등이 셀럽 프로젝트 초기 투자에 참여해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놀랄만한 상승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최저 가격이 1800원 부근이고 최고가가 9000원 정도니까 5배 정도의 상승을 만들었네요. 다른 프로젝트들이 불장때한 30배 40배 올라간 케이스가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안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앞으로 장투 관점에서는 메리트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스레스홀드입니다. 스레스홀드와 누사이퍼는 이전에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전 누사이퍼 상장 때도 펌핑 후 덤핑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스레스홀드도 마찬가지여서 투자자들의 많은 원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레스홀드는 누사이퍼와 킹 네트워크라는 두, 두 퍼블릭 체인의 하드 머지 코인입니다. 하나의 체인이 갈라지는 하드포크와 정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보안 관련 분야의 두 프로젝트가 합병을 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스트레스 홀드는 누사이퍼의 데이터 암호화, 정보관리 액세스 권한 부여, 그리고 킴 네트워크의 암호화 저장 기능에 사용되며 누사이퍼와 킴 네트워크의 역할을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 서비스가 점점 개발되게 되면 누사이퍼와 킴 네트워크의 토큰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웹 3.0 메타의 하나이며 핵심 분야이기도 한 보안 카테고리 중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투자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 업비트의 무빙이 스레스 홀드나 누사이퍼의 이미지를 많이 망가뜨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스레스 홀드의 전신이 누사이퍼의 백허만 봐도 성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폴리체인, 갤럭시 디지털, 비트메인, 컴파운드, 해시드등 돈되는 프로젝트 냄새 잘 맞는 VC들은 다 모였다고 하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VC들의 세일 가격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미 지난 몇 번에 상승해서 엑시트 물량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많은 VC들이 다 털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아직도 장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사이퍼나 스레 r e 드는 국내에서만 스캠 체급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업비트 차트만 보면 충분히 그럴만하다 싶네요. 스레 r e 드 차트는 두 네트워크 합병이 완성된 지난 2월부터 시작됐는데 170원 부근에서 시작됐다가 125원 최저가를 기록한 후 누사이퍼와 킴 네트워크 코인의 스합이 진행되며 최고점인 2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피비 상점과 함께 40% 넘는 하락을 만든 상황입니다. 140원에서 눌름목을 만들고 다시 반등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마지막은 알고랜드입니다. 사실 하락폰만 놓고 보면 앞서 소개한 두 프로젝트와 비교가 되질 않죠. 알고랜드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인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블록체인입니다. 트릴레마란 확장성을 위해선 중앙화가 유리하지만 보안성을 놓치게 되고 보안성을 위해선 탈중화가 앙 유리하지만 확장성에 불리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핵심은 순수 지분 증명인데 노드들 중 선발을 통해 천여명의 위원회를 골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담당하게 하고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보안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알고 유저들은 알고 지갑에 알고를 보유하기만 해도 보상을 받는데 노드에 참여해 네트워크에 기여한다고 해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비탈릭은 인센티브 없이 알고랜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안 굴러갈 것이라 비판했는데 작년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데이트인 EIP 1599의 주 내용이 채굴자들의 인센티브가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알고랜드 해결 방안도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의 투자사로는 월과의 VC인 유니언 스퀘어벤처스, 필라, 그리고 네오의 VC인 NGC 등이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백허 그리고 개발자만 보면 이런 근본이 또 있을까 싶은데 차트만 보면 스캠도 또 이런 스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은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차트 시작은 2500원에서 시작한 뒤 250원까지 수직 낙하를 했는데 알고랜드 ICO가 2.4달러 부근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때부터 알고의 저주가 시작된 게 아닐까 싶네요. 원래 대부분 코인의 경우 ICO 세일가 보다는 높게 형성되며 펌핑 후에도 ICO가 부분에서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참 대단합니다. 이후 20년 말 300원 부근에서 본격 상승을 해 1,800원 그리고 다시 800원까지 내려와서 눌림목을 만들고 어피트 상장 직전 2,700원까지 찍고 나서 지금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장투용으로 적합하다고 볼수 있는데 차트 무빙이 누가 봐도 고점이다 싶을 때 대량 덤핑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발진 물량은 락업이 아닌 장기 보유 물량이다 라며 사실상 팀물량 덤핑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이점 다시 한번 유의할 듯 싶습니다 오늘은 업비트 상장 이후 펌핑과 덤핑을 만든 눈물의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업비트 유저분들 중에서도 여기 해당되는 종목에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종목 매매에 앞서 코인마켓과 같은 글로벌 올 차트를 확인한 뒤 현재 상장 시점이 차트의 어느 부분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다음에 알고 싶으신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